제가 최근에 구입한 색조들을 사용해서 해본 가을 메이크업입니다. 저 같은 쿨톤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가을 메이크업을 찍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세요. 목 상태가 별로 좋진 않지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바닐라 코 제품. 많은 파운데이션을 써보지만 항상 마지막에 돌아오는 건 이거랑 v d l 파운데이션? 제일 잘 맞았던 제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바닐라코 파운데이션이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잘 썼던 건데 일단 제가 매트한 그런 표현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 매트한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이게 진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도 잘 되고 색깔도 예쁘고 지속력도 굉장히 좋고 오늘은 가을 맞이 가을에만 할수 있는 웜웜한 그런 가을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새로 산 색조 제품들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는 거니까 베이스는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파우더 칠하지 않아도 엄청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여기 제 트러블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가지고 정말 정말 오래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이런 파우더로 살짝만 정말 살짝만 쓸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손등에 남은 파운데이션을 조금 묻혀가지고 물이랑 이런 데한 번만 더 눌러주면 진짜 진짜 수정 화장 하나도 할 필요 없이 메이크업 픽스안 발라도 엄청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원래 컨실러 안 하려고 했는데 <웃음>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웃음> 여기 이런 여드름도 나고 요런 루나 컨실러로 살짝만 이렇게 약간 볼륨이 필요한 곳이랑 저의 주근깨가 있는 곳에 제가 원래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 잘 나는 타입은 아닌데 정말 오랜만에 여드름? 이런 게 올라왔어요. 이런 좁쌀 같은 게? 그이다가 이렇게 흉이 났습니다. 입술도 엄청 트고 환절기라 그런가? 감기에 걸릴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눈썹을 그려줘야겠다. 요즘 제가 정착해서 쓰고 있는 클리어 아이브로우로 살짝 선을 높게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그리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 눈썹 뼈 굴곡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같이 그리는 게 훨씬 예쁘게 그려지더라고요. 눈썹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짝 굴곡 있게 살짝 아치형으로 그려줬고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이 오버테이크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이 팔레트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최근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진짜 가을에 쓰기 너무너무 좋은 이런 베이스 컬러 포인트 펄 섀도우 딱 9가지가 들어있어서 이걸로 메이크업 해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일 밝은 이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이에 아주 넓게 깔아줍니다. 발색이 진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피부 위에 얹어도 똑같이 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눈 밑에도 그 다음엔 조금 더 짙은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 쪽으로 음영을 줍니다. 이렇게 넓은 영역에 아이섀도우를 칠해주면 이런 눈썹 뼈랑 여기 섀도우 바른 부분에 경계가 조금 더럽게 칠해지잖아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완전 밝은 컬러의 섀도우 이런 걸 붙여가지고 좀 털어주시고 이런 경계랑 눈썹 뼈에 살살 풀어주면 블렌딩을 저처럼 못하셔도 충분히 어색하지 않게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처럼 섀도우 블렌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솔직히 여기 있는 펀 섀도우들 다 진짜 너무 예쁜데 하나씩 이렇게 발색을 해봤을 때 오늘 룩에는 뭔가 이 컬러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를 살짝 묻혀서 눈 중앙에 올려줄게요 발색도 정말 쨍쨍하게 잘 되고 약간 이런 쉬머한 펄감? 이런 게 너무 제가 원하는 그런 낙엽 느낌의 가을 메이크업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여기 눈 언더랑 끝이랑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발라줄게요. 섀도우만 했는데도 벌써 엄청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섀도우를 하고 바로 뷰러를 해줍니다. 이렇게 바짝 올려준 다음에 마스카라 픽서로 속 눈썹을 한번 고정을 해주고 이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점막이랑 앞머리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1차로 아이라인을 조금 두껍게 그려준 다음에 펜 아이라이너로 요 꼬리를 살짝 오늘은 오랜만에 눈꼬리를 조금 내려서 그려볼 거예요 디테일이 아쉬웠던 부분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이 팔레트에 이 짙은 약간 펄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과 섀도우의 경계를 조금 짙게 풀어줄 거예요. 약간 스모키 느낌이 날수 있게 쌍꺼풀 라인 반 정도까지 정말 이 팔레트 하나로 아이메이크업을 딱딱할 수 있는 색조합이 정말 미쳤습니다. 요런 요런 느낌으로 해줍니다. 언더도 아이라인이랑 싹 이어지게 음,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감이 너무 약간 단풍 느낌? 이제 속눈썹을 붙여줘야 할 차례입니다. 이 필리밀리 속눈썹 요 하나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눈 끝에만 살짝 아이라인 그린 길이를 끝에 맞춰서 각도는 살짝 아래로. 저는 속눈썹 붙일 때이 각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활짝 활짝 올라가 그런 속눈썹이 제눈 모양하고 잘안 어울려서 그리고 이 끝에가 이렇게 처지면은 이 속눈썹 그림자가 이 언더에 비치면서 눈이 이렇게 더커 보이거든요. 스카라는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제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랑 같이 언더도 꼼꼼하게. 아이메이크업은 이런 느낌으로 끝내봤습니다 요렇게 한 상태에서 글리터를 올려줘야겠죠? 이것도 제가 약간 뒷북으로 구매하긴 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 엄청 잘 쓰고 있는 글리터예요 한창 난리가 났을 때안 사고 또 주변에 이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이번에 가을 색조들을 살때한 번에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펄이 굉장히 큰데 민트, 실버, 완전 연한 핑크 이런 펄들로 구성이 돼있어가지고 어떤 색조에 올려도 되게 찰떡이더라고요. 뜨지가 않고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보시면 펄이 이렇게 엄청 커요. 그냥 멀리서도 한 20m 밖에서도 이 영롱한 반짝거림이 잘 보여가지고 그리고 이게 약간 워터베이스? 눈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시렵다 근데 이게 약간 베이스가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묽은 베이스라서 이 글리터가 잘안 이렇게 안 퍼진다고 해야 되나? 엄청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건져가지고 보고 또 없으면 빼내고 이렇게 좀 발굴하면서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올려주면 엄청 블링블링하게 예쁘게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구매해두시면 어디서든 쓸 일이 많은 그런 아이템 요거는 진짜 물건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네, 하던 대로 요 투쿨포스쿨 전체 색상 섞어서 하닥 끝부터 광대까지 뚫어주시고 약간 쉐딩을 오늘은 요볼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게 해줄게요 코 쉐딩은 16 브랜드 펀투어 피치 이걸로 이게 진짜 편해요 이렇게 쓱쓱 쓱세번 묻혀서 이코 중앙에 대고 쓱그으면 이렇게 코가 생깁니다 이 가운데가 하이라이터고 여기가 쉐딩이라서 하이라이터와 쉐딩과 양각과음각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아침에 쓰기 진짜 좋더라고요 하이라이터로 여기 이마랑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블러셔는 마카의 얼루프 컬러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것도 최근에 사놓고 너무 반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가 엄청 베이지인데 되게 차분한 엄청 차분한 베이지 컬러라서 정말 가을에 쓰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따뜻한 컬러예요 약간 이런 좁은 브러시에 묻혀가지고 저는 광대랑 눈밑 이 영역에 제일 강하게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주변은 조금 연하게 되게 이 라카 블러셔를 주변에서 예쁘다 예쁘다 하시는데 특히 이 컬러랑 이 오스타 컬러 이거는 약간 핑크 말린 장미 진짜 그런 컬러인데 이두 개를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개만 딱 사봤는데 정말 둘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랑 여기 볼 쪽에 귀 쪽에 가깝게 발라줬어요. 저는 진짜 블러셔 바를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웜웜한 컬러는 저 같은 쿨톤인 사람들에게 가을 아니면은 거의 쓸수 없는 그런 컬러기 때문에 요런때 많이 많이 써줘야 됩니다. 정말. 이라카 블러셔는 발라주면 분위기가 갑자기 뿜뿜 생겨버리는 없던 분위기도 막만들어주는것 같아요. 음,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줘야겠죠? 이것도 최근에 사고 완전 반해버린 3CE 스모크드 로즈 컬러인데 컬러가 진짜 가을을 위해서 태어난 컬러. 완전 벽돌 벽돌 그런 느낌? 근데 신기한게 엄청 뻑뻑하게 발리고 엄청 매트한데 각질 부각은 또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뻑뻑하기 때문에 이렇게 슥슥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듯이 찍어주고 안쪽에만 살짝 세게 발라주는게 좋아요 안그러면 이게 너무 단단해서 그런가 저도 조금 부러졌거든요. 립스틱이 막 부러지더라고요. 제가 항상 제 메이크업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만 가지 컬러를 다 섞어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다른 컬러랑 믹스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살짝 풀어줘야 예뻐요. 너무 풀립으로 바르는 거보다 살짝 번지듯 면봉으로 쓱쓱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제가 새로 산 색조들을 사용해서 완전 따뜻한 컬러들로 멍멍하게 해봤고 아우터도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가죽 잠바를 걸치고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을이 되게 온지도 얼마 안 됐지만 가는 것도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영상 보시고 가을 가을한 메이크업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